로낙칭로낙칭야로나의 유튜브 이 영상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 가능한 영상이에요 어, 시청하실 분은 아까 보내놓은 채팅창의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 이거 고정 못해? 오! 어, 잔향님 반가워요 어? <놀람> 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접속을 했으니 제 얼굴이나 그릴게요. 오늘 진짜 트위치로 방송을 겨우 기껏 켰는데 시간이 안 되신 건지. <웃음> 아이 이미지 불러오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지가 안 불러와져가지고 제 얼굴이나 그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제정말. 오늘은 같이 그리기를 만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대가 너무 늦어서 다들 그리기 싫은가 봐. 빨리 자고 싶지. 아우, 이제 하품 나오려 그래. 이제 졸린가 봐. 후.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오늘,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웃음> 아, 지금 문이 <눈이> 막, 어. <웃음> <웃음> 아, 니 멋있던 걸빡터졌어 아, 예. 아, 지금 졸려가지고 지금 제가 눈 감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웃음> 눈 감으니까 채팅이 안 보여. <웃음> 그래서 오늘 방송비 요그서 오늘 진짜 시작하자마자 끝나고 저멋쯤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세 한탄하다가 나중에 졸려가지고 하품까지 하고. 내일, 내일은 진짜 7시6시 일어나 켜야겠다. <웃음> 아, 눈물나 라